저 혼자 할수 있어요. 집에 돌아오면 손부터 씻어요. 발은 잘못 씻거든요. 저는 <웃음> 저는 어른도 아니어서 뭘 발을 씻어요. 전전 어른되면은. 어떻게 발을 씻는지 알거든요 지금은요? 지금은 몰라요 지금 저는 요, 어, 아니 일곱 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손, 손은 혼자 씻을 수 있어요? 네 그러면은 혼자서 자라니까손 씻으러 가볼까요? 음, 잠깐만요 여기 손 씻는 걸로 쓰고요 네친구 이제 가볼까요? 보라늘이 있어요? 걷어야 돼요? 사실 해볼게요 우와. 영수 오빠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가짜 동생이 되어가죠 어, 이거 뭐? 거품을 내고 거품을 아주 씻어내야 돼정 잘한다 와 이거 오렌지 냄새가 나는데? 어? 잠깐? 수건 참잘 씻어서. 수건. 수건 보다야, 고마워. 별 말씀을. <웃음> 소식기 와서 저는 손을 참잘 씻습니다. 안녕. 저...